오른쪽의 엉덩이가 많이 들려있는 분들은 고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깊이 굽혀지지 않는다. 자, 오른쪽 고관절 잡아주시고요. 들숨에 위로 날숨에 아래요. 네. 좌전구이안 되는 분들한테 역시 현자스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내려갔다가 들이쉬고 내쉬면서 깊이 아래로 내려주세요. 들이쉬고 천천히 깊이 내쉬면서 아래로요. 들숨 나이스. 왼쪽 고관절 잡아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내쉬고, 내쉬고. 들숨, 나이스. 내쉬고, 내쉬고. 서로 이렇게 고관절을 안으로 많이 겹쳐주시는 이초리 자세. 그러면 이 바깥쪽 라인의 고관절이 많이 넓혀지게 되죠? 이 움직임. 역시 바깥쪽이 아주 딱딱한 분들이 좌절부를잘안되시고 골반이 뒤로 자꾸 눕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많이 필요한 동작이거든요. 무릎을 최대한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겹쳐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내 발바닥 가운데를 꾹 눌러주세요. 쇄골 좌우로 팔짝 가슴 어깨라인 옆으로 펴주세요.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들이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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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 정각에 지그시 낮추시고요. 엉덩이 살짝 뒤로 보내면서 고양이 자세 들숨에 훅을 해줍니다. 내쉬면서 배에 감기고 턱 당겨서 내 배를 바라보면서 전 들숨에 훅을 해줍니다. 내쉬면서 배에 감기고 턱 당겨서 내 배를 바라보면서 전 발등 지그시 누르세요.